네 이성훈입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 12월 초대형 이벤트 엄청난 선물을 준비 해봤습니다 뭐하토이부터네 GD2G 1 4인치 아이언맨 뭐 돈버스터킹 뭐 삼국지 전정피규어까지 열심히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준비 해봤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오시는 분들이 네, 인증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에다 인증하느냐? 네 인스타그램 후니버전스튜디오를 팔로우하시고 해시태그를 꼭 걸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증했는지 안했는지 아닌가요? 그리고 12월달에 왔는지 어떻게 또 확인해요? 네 여러분 저희가 12월 달력을 저 어딘가 몰래 숨겨놨어요. 좀 재밌자고. 그거를 또 인증을 같이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개별 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M 꼭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플러스, 네, 구매 인증까지 해주시면 그분들이 만약에 당첨이 되면 후니버셜 티셔츠라든지 후니버셜 뭐 키링 이런 굿즈까지 네, 또 드리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. 12월 초 대박 이벤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대박이다